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껌모를 타게 됐습니다 오늘 날짜가 9월 8일 대상호종은 갑오징어입니다 5시 조금 넘었는데 외연도로 바로 간다고 해가지고 좀 일찌감치 출발을 합니다 물때가 팔물입니다 물론 뭐 약살이니 뭐니 하더라도 살이면 고조차가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칠물까진 몰라도 팔물부터는 흙탕물이좀 생기죠 그래서 원바다 뭐 간다고 하는데 갑오징어 첫 출조를 굉장히 오래 좀 일찍 가요 15일이면 굉장히 빠른 거지 보통 9월 말도 빠르다고 하고 원시즌이 10월 초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 조금 일찍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만조가 새벽 4시 12분이고 간조가 10시 58분이네요 10시 58분이면 11시인데 11시 간조 이렇게 되면 딱 반반하겠네요 11시까지 날물 들어올 때까지 들물 반반하겠습니다 선장님 아침에 뭐 쓰냐? 고추장 쓰나? 자 서치 켜져 있으니까 딴 소리네. 일단 기 축광 좀하요 축광 하려면 고추장이라 소리네. 고추장을 써줘야 되겠구 동윤아, 너왜 네가 거기가 있냐? 우리 에 얼마나 <웃음> 야 거기인다고 못 갈구니? 자 오늘 사용 테클은 그렇습니다. 모차르트 8초. 릴은 아폴로티턴 리미티드. 원줄은 0.85입니다. 채비는 기둥줄 40cm. 빙글빙글 구슬 해서 십자 채비해가지고 가지 채비했습니다. 가지의 목줄은 20cm. 핀들의 끝까지. 그리고 싱커는 20호로 통일하라고 하시는데, 그냥 18호 달았어요. 선수에 서서 1번 자리랑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짜르트 애기 고치장으로 시작합니다. 자, 올려보세요. 수신좀 낮은 데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번 수신1 4 m 입니다 만조가 4시였으니까 지금 6시 반인가? 음. 초날물이 끝나고 이제 물발 새질 때죠 자 아래로 갑니다 으셨어요자 음. 음. 어. 옆에 살짝 옮겨 볼게요 아이 이런 아이 피겼어 환장 하시겠네 애기 어디 갔나예한 마리 졌어요 하나 졌어 때가 아, 네요 옆으로 또서 이동합니다 어왜 이렇게 이불을 안열지? 활물인데 물색은 기차인데 배가 제자리 서있네요 바람에 저 옆으로 이동합니다 저 여기는 물이 안가네 옆으로 살짝 뺄게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야지 조용하다 저희가 두 군데 정도 찍어보고 안나오면 예, 빠른 결정해서 내만으로 얼른 들어가겠습니다 가비가 없다 자 내만으로 들어갈게요 안되겠네요 좋았어 자 한참 이동할게요 답이 없어 아까 드디어 나오나요? 어, 이건 좀... 자원이십니다. 이제 어디가... 어이, 물색도 적당하고 괜찮은데, 왜안 나올까? 습합니다 어디... 자연... 자연 전달 커 나만의... 버려어 아, 나왔어. 응. 오 그거. 밖에다 넣지 마세요. 그 안에다 넣으세요. 안에다 넣으셔야 출렁거릴 때안 빠져 나갑니다. 형님 거의 찰박이 나왔어. 준찰박이. 찰박이 나왔어? 어 비슷하게. 저두 마리. 오 자연에서 계속 나오나 보네. 가지를 조금 어? 오. 세 마리째. 알봉이한테 저 먹물 좀 사주세요 아이 사람이 아, 왜그래 나도 이제 잡을게 아이 히트 내추럴 나와 내추럴 와 사이즈 좋다 세 마리째 저거 두개 다는거 봐라 저거 아 진짜 뭔 주꾸미도 아니고 주꾸미도 한개다 예? 그러니까요 제 저도 내추럴인데 형님은 체격이 없어서 안 잡히는 겨우 너는? 전 원래 가비들이 싫어해요 왜기요야우기러요장 <목소리> <물엌이야>. 물엌? <목소리> <목소리> 고기만 있긴한다 아이 쭈꾸미, 아 쭈꾸미 가 가지에 올라타, 예? <웃음> 그러지 마세요. <웃음> 야열세고이다 진짜 이거, 아 진짜 너무하네. <웃음> 차라리 쭈꾸미가 낫지 <났지>, 이거. <웃음> 릴리한데 진짜 쭈꾸미가 떴어. 근데 외연도 아까 거기 갑이 전용터였었거든요. 근데 아직 거기 안 붙었네. 네. 예. 물색이 완전히 달랐잖아요, 아까 보면. 참질 멋있어. 어, 네. 참질의 정석이야. 가이네아나 네. 어, 네. <웃음> <웃음> 진짜. <웃음> 왜 이래? 아이. 와, 사장님, 잘 잡으신다, 진짜. 아, 왜 계속 쭈꾸미야? 야, 점심은 내가 하겠는데? 단차를 더 높게 줘야 되나? 여기 동서남북 돌아가면서 찍을거야 완전 펄물이네요 검마선장이 아침에 물색보고 외연도로 곧장 쏘기로 결정을 해서 갔는데 외연도에 없었어 수도에도 여기서 계속 하면서 꽝 치느니 판단 빨리 해서 다시 가자 해가지고 내만권으로 다시 왔습니다 네 와서 열쇠고리 한 마리 했네 오늘 여기저기 쑤셔볼 것 같습니다 자 살살 바닥이 좀 거칠어지네요 자수심 조금씩 깊어지고요 물이 탁색일 때는 정말 복불복입니다. 뭐한 2, 3미터라도 옆에 있는 게 와서 덮치고 하면 물색이 좋은 날은 조항이 좋은데 오늘 뭐 약살이라고 해도 팔물이니까 물색이 많이 탁합니다. 그러면 있는 자리에 내 채비가 지나가야지만 그래서 물이 너무 탁색이면 뭐 누가 잘하니 못하니 아무 의미 없어요. 죄송합니다. 으쌰. 아 인자한 인잠 마련한... 말이야 인자수 작다 사이즈 작은 거는 나중에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지 r 아이 이래 얼굴을 겨냥해야지 아나 이런 쭈꾸미 진짜 I'm not g o g o l i 꽤 나오죠 근데 갑오징어 낚시를 쭈꾸미낚시처럼 생각하시면 정말 어려운 낚시입니다 일부러 갑오징어를 잡으려고 하면 정말 어려운 낚시죠 근데 너무 작다 마리스만 카운팅하겠습니다 방생할건 방생해주고 매 나중에 근데 올해는 신기하네요 작년에는 작은 녀석들은 클려고 굉장히 먹이활동이 포악했거든요 오면 쭉쭉 당기고 막 했는데 올해는 그냥 거짓줄이 짧은데도 그냥 매달려있네요 연장이게끝나 구전 해보고 천수만 안쪽에 아침에 빠짝 터지고 그다음부터 꽝이네. 어, 아니 정신이 없네. 가 잡으셨어요? 아왜 써주셨어요? <웃음> 아이고 너무 작다 너도 가빈이야? 콜린처럼 쭉 굴고 있어요. 어, 좋아. 응. 네, 저런 거랑 섞여 있어요. 몸을 쏘지 말고 짜샤 에이 얼굴에 정통으로 쏘냐 아이 짜식 아 터졌어 아이씨. 자 이제 직결밖에 없네요 단차 2 0 2 0분 지금 이제 24마리인데 엄마 선장은 지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겠다고 할물이라 물색 좋은데 갔다가 한 마리도 못 건지고 빠른 판단해서 내마음으로 내 다시 들어가자 해가지고 거의 한 8시 9시? 그때쯤부터 다시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그렇지만 하는 만큼 해야죠 여기저기 많이 들쑤셔보고 막 했는데 안 나오는 걸보어 뭐 남은 시간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하다가 하겠습니다 가지 채비 7개 해가지고 왔는데 다띄겼어 지금 쭈꾸미 채비 직결 그걸로 하고 있는데 쭈꾸미 채비로 안 나오면 원줄로 가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더 길어. 어? 여기 뭐 물색이 좋아. 좀 엉키는 거뭐 이런 게좀 있을 거예요. 반차를 낮춘 가지 줄 채비가 어떤 효과가 있을지 좀 보겠습니다. 스크래치에 약해가지고 합사가 너무나 0.8호라. 근데 조금이 채비 직결하니까 아예 입질이 없어. 그래서 자구지책으로 구현지책으로 해봤습니다. 여기 어이씨 이제 그만 좀쏠때 되지 않았니? 아이게안 좋아 자 어차피 막판인데 뭐 어이씨 한도로세 3개를 연결해갖고 물론 작은 녀석 둘다 같이 처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너울리 심해서 이거 들고 간다는 이 느낌이 벌레나? 밑에 바늘에 있으면 지금 깔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밑에 바늘에 조금미만 나오네? <웃음> 어쩔 수 없지 뭐 엄무야, 가비채비 없어? 나일론사 안무나 줘봐 봐봐, 가보지고 채비있다 뭐지? 아, 여기? 어, 원, 저 뒤에 봐봐 원줄로 그냥 하니까 딱딱 끊어지더라고 자꾸 다 왔어? 포인트어 언론을 해야지 <목소리> 형님! 바지줄 채비 없어? 바지줄 채비? 예 네. yes, 어떻게 생긴건데? 삼각형 아무데나 다 다는거 아, 하나만 더주세요 아, 나 일곱개 만들었는데 다 뜯겼어 파란색소, 형님. 파란색소요 예. 네. 아 밑에도 가지줄 재비한답시고 핀돌에 두세개 연결해갖고 했더니, 쪼금이면 달라붙고, 비이안 나온다. 어, 형님한테 하나 얻어갖고 왔어요. 한참 25, 25 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너울 있을 때도 가지가 좋아요. 내 움직임 조금이나마 상세를 시켜주니까. 어와나왜 낚시만 오면 환경이 이렇게 열악하지야 아. 오! 낚시가 좋은데 진짜 이 낚시하는 환경은 아예 극한직업인 것 같아요 아, 오기만 하면 날씨 좋으 바람 터지질 않나 아 저희 아버지는 한평생 저희 어머니만 사랑하셨는데 난왜 바람해야 될까 대대. 왜? 철을 18호를 쓰고 너울이 있으니까 무게감만으로 낚시를 하는 겁니다. 18호 무게를 기억해서 조금만 다르면 천재하는 거죠. 아, 아 아깝다. 어, 아빡네참요 사장님 영상에서 보면은 오는 것 같은데? 같은데, 아니면 되게 열심해. <웃음> <해서. 웃음> 예? 서른 다 마리. 로라와 예. 왜파란거랑 네, 아까 계속 바꿨어? 핑크, 노랑, 뭐 레이저도 써보고 다 계속 바꿨는데 패턴이 잡힌 게파란색밖에 없어. 와, 와, 너 우리 완전히 동해요. 지금 와, 너 우리 집채 만한 게 왔었어. 거짓말 조금 못해서. 히트! 그 와중에 잡으시네 물벼락 맞으시고 <웃음> 저도 물벼락 한번 맞아야지 잘 잡나 <웃음> 아이고 다리야 자 이게 너울이 있으면 그자줄 아, 아셔? 너울이 있으면 팔이 힘는게 아니고 다리가 힘듭니다 이 바닥을 놓치지 말아야 되거든 팔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다리로 움직이는 거 그래서 너울이 있는 날한번 출조 갔다 오면 온몸이 다 아파요 있을 때 릴링하는 것도 어, 어 죄송합니다 예어 죄송합니다 근데 너무 죄송한데 먹물은 안 쓰세요 <웃음> 이게 이제 먹물입니다 <웃음> 오케이, 죄송합니다 껌만 타러 올려고 하면 바람 터지네 7일도저 출출하려고 했었거든요 태풍 왔습니다 근데 태풍 다 지나가고 있는데 어제까지 날씨 좋았는데 오늘 바람 터집니다. 아 진짜 악전구투다, 이 정도면. 와, 진 <웃음> 예, 제가 낚시가 좋으니까 이 짓거리 하고 있지. 이거 아마 유튜브, 유튜브 방송한다고 방송 담을 목적으로 왔으면 오늘 못할 짓입니다, 이거. 파도가 부서지니까 그 부서진 파도가 저한테 와요. 바람이, 맞바람이라 죄송합니다. 물, 물, 아, 이거 예, 예. 아, 갑오징어가 진짜 속 많이 썩이네 예, 비단 껌먹 뿐만이 아니고, 제가 출조 일자, 물때 좋은 날 이런 거 걸어놓으면 예약해놓으면 꼭 날씨가 이 모양입니다. 아까도 낮엔 아침에는 장판이었어요. 먹을만하지 않네 간당간당하네 요 그래도 이 갑자기 너울 터지고 바람이 휙 불고 아 진짜 자 릴링할 때 밑으로 배가 밑으로 내려가면 조금 빨리 감고 위로 올라오면 천천히 감고 그래야지 잡고 있는 흙에서 터지지 않습니다. 이 아, 이거, 오징어한테 먹물 맞고, 바다에 딱이 맞고. 오전에 구매양 쪽에서 터졌다는 소식을 접하고, 아, 우리도 갔었으면 한 3, 40마리 하고, 지금 이 정도면 따뜻하게 뭐 백가비 그 정도 하지 않았을까? 근데 사실 사이즈 요만한데 백가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음 출전은 9월 하순쯤에 잡혀 있는데 나오긴 연신 나오네요. 에이. 이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9월 하순쯤에 가면 천수만 안쪽에서도 열쇠고리 조금은 탈피해 있을테고 물론 섞여서 나옵니다. 덜큰 녀석들도 있으니까 근데 그때쯤에는 작년까지는 왕눈이의 부력 때문에 거의 2년동안 매달려왔었고 올해는 편집장한테 말을 했어요 올해는 튜닝 이런거 안하고 잡는낚시를 하겠다 작년에는 갑오징어 삽질만 했는데 올해는 그니까 제가 튜닝해야 될 부분을 왕눈이를 튜닝해야 될 부분을 모차르트사 미보산업에 요구를 좀 했습니다 그랬는데 모차르트 사장님께서 많이 반영해 주셨어요 오늘 모차르트 얘기로 계속 잡아냅는데너 말고 넌쭈꾸미잖아 그래서 작년에 출조하면서 왕년 얘기 부력 튜닝하면서 해가지고 시간도 별로 없었고 조가도 그렇게 솔직히 좋지 않았어요 중간 과정이 많았기 때문에 잔선도 많이 가고 근데 이번에는 가지채비가 조금 제가 일곱 개밖에 교만은 교만한 거죠. 1 7 개를 해왔어 모자를 판에 일곱 개밖에 안 만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연등 같은데 엿등 같은데 경사지고 미끌림 심한지요. 그런 데서 좀 많이 끌어먹었습니다. 채비 손실이 많았는데 일곱 개 순식간에 날아갔어요자5 0 마리. 아이씨 진짜 와이내바다에 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아 징글징글하네 진짜 아 떨어졌네 이런 맞았 어？내가 낚 시가 좋 으니까 하지 이거 진짜 못할짓 이다. 이거 와, 나는 이러 고, 여 기서 진정 일이 있었어줄 이나 잘잡아 주세요. 야 이런 거 미치겠다 진짜. 어? 아땀땀 떠나 뭐나 왔다 땀을 떠나. 험버 선장님도 줄 잡기 참 난감하겠죠 이런 날씨가. 아휴. <웃음> 어차피 출전 나왔으니까. 너울치고. 파도 없서져도 상관 없습니다, 사실. 카메라 닦는 게 진짜 일이네. 자, 갑오징어 두 종류는 피딩타임이 하에두번 있죠? 일출 때와 일몰 때. 지금이 일몰 시간은 아닌데, 물이 바뀌고 해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반짝하고 잠깐 나왔나 봅니다. 갑자기 파란색이 딱 끊겼어요. 이제 와서 뭐 패턴 또멀찾죠갈때다 됐는데. 아리스는 이 정도로 만족하고, 군무선장도 열심히 했습니다. 아침에 자기 판단 미스로 거의 3시간을 버렸으니까. 그것 때문에 오늘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위에 배한 대도 없습니다. 다 아, 들어갔어? 이제 오랜만에 한 마리. 57! 선님들 내려드리고 너랑 다시 나오자 아유 저저이씨 야 58이다 아 줄이나 잘잡아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5시가 넘었네요 자 고생들 하셨어요 아이고 아8 마리. 아이고. <웃음> 죽은 거는 일단 담고 이 정도는 가져갈 수 있겠네. 이 녀석도 좀 가져갈 수 있겠고. 아이 뭐야 이거 담을 게 없네. 아 됐어.